자, Baby Soul의 2019년 꿈이 또 궁금합니다 저는 네. 제가 그냥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 뭐어요 <목소리> 그냥, 그냥 예를, 많은 거 그냥 태어나서 한 번도, 한 번도 안, 안 해본 거? 네 뭐, 스타일, 뭘까? 뭘까? 남장 남장 후렴해. 남장 만나봤어요 <웃음> 남장 남장, 남장. 남장. <웃음> 남장. <웃음> 자 됐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, 우리 베비소울 이 인터뷰는. 너무 이요 너무 이요다이가될것 같아요. 감사심이베비살비소은 그, 남자는 만나봤어요.로. <목소문> 아니, 누가 뭐못 못, 못, 만나봤어요. 아니, 남자 만나볼 거냐 아니, 아니 남자. 아, 남자. 남자. <목소문> 자, 조금 물을 또 한잔, 야, 이대로, 물 한잔 하시고. 어 진정을 하시고 <웃음> 제가 먼저 어. 베이비 울이 2019년 가장 욱한 모습이었어요. 가장 욱한 모습이었어요. <웃음> 어, <웃음> 어. <웃음> 뭐 사태지라는 남자 만나봤다고. <웃음> 아 만났어요 저... <웃음> 아. 네, 좀 진정이 됩니까 베이비 소울? 네, 됐어요. 예, 예, 저희가 뭐 TMI지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았고요. 네. 예, 그 <웃음> 2019년 안 해본 걸좀 해보고 싶다. 네, 그냥 어. 뭐. 한 번도 안 만나본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아, 나 본... 말... <웃음> <웃음> 자, 됐습니다. 예, 예. 어 오케이, 좋아요. 자, 베비 소는 2019년. 마음이 열려있다. <웃음> 아니요, <정말>. 네. <웃음> 오픈마인드, <웃음> 마음이 열려있다. 그러 그러니까 여러... 오해 없으시기 바랄게 여러 이제 동호회 활동이나... <웃음>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네, 싶다. 그 네, 인싸 대기, 인싸 대기. 인싸 대기. 대기. 어... 그러면 이 동호회는 꼭 가입하고 싶다 하는 동호회 있어요? 응, 응. 아 저는 그 연예인분들 중에 구이 모임이 있다면 저 92년생인거죠 어. 그 구이 모임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구이 모임에 네. 꼭 한번 가입을 그 모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요? 어 있는지 없지 모르겠어요 어소리 어, 만들면 되죠 제가 만들까요? 어, 응응 귀여워 그래 보도록 구이 모임에 사람 <웃음> 주세요 자 한번 얘기를 하세요. 우리 92년 동료들한테 한번디 해주세요. 혹시 예. 연예인분들 중에 92년생 친구들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야, 여기 붙어라. 여기 붙으세요. 꼭 이번에는 <웃음> 다양한 분들 만나길 저도 귀원하면서 <웃음> 지수의 네. 2019년꾼. 저는 어, 향후 메리트가 있는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어. 아 제가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고 공부도 좀 많이 하는데 어. 아 근데 잘 아는 건 많이 없지만 네. 굉장히 뭔가 그런 영향이 어. 가 되고 싶네요 좋습니다 어 좋아요 <웃음> <웃음> 그런 모임에 또 가입하는 것도 아예 좋을 것 같네요 네. 어, 그런 모임이 모임. 있을까요? 하여튼 진수축구매 응원을 하면서 자 진! 저는 노래도 앞으로 많이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고요. 네. 네. 또 혼자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혼자 여행. 아 좋다. 혼자 여행. 어디로? 할... 어디로? 어 일단 제일 가까운 일본 먼저 가고 싶고 그다음에는 네. 이제 좀 그, 그 쌓이면 네. 그 유럽으로. 유럽. 유럽. 와. 아 유럽 진짜 가고 싶다. 유럽. 예. 유럽 너무 좋죠. 저도 안 가봤거든요. <웃음> 유럽. 네. 유럽도 가고 싶고. 일본도 가보고 싶고. 아, 유럽 좀 무서워요. 해 아, 예, 예. 아니 뭐 이렇게 뭐 자꾸 뺏어 간다고 그래 가지고. 아, 맞아 맞아 맞 가방도 막 앞으로 왜 매야 된다고. 양만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요. 아, 아니 프라, 프랑스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열이면 아홉은 다 아, 그런 아, 경험이 그래? 있어서 그래? 예. 이거 앞으로 매야 돼요. 잠깐 아, 그래. 네. 잠바 안에 이렇게 해야겠다. 잠바 어, 어. 안쪽에. 가지고 가는 네. 게 보인다는데 막. 아, 어. 네. 무서워. 무서워. <웃음> 저희가 너무 <웃음> 일상 토크를 하는 <투출하는>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자유롭습니다 저희는 뭐 자유로워요